다 같이 성하 그 자연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보는 시야가 정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구별되는 어, 생산성을 s o a a w k 거어그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해를 설명하기 힘들고 그것은? 네 그렇죠. 힘들대요.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 똑같은 말 하는 거죠. 복잡하기 때문에 확립하는 것이 어렵고요.